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번도 미심한적 없었죠 말았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눈불시니까 하늘에서 더 작은 별 말았어요 난 내가 깃텅별에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번더미신한적 없었죠 말았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는부시니까 한참 동안 잦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슨다 돼버렸지 추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한지 불이 돼버렸지. 내가 너만 난 것처럼. 마치 약속한 것처럼. 나는 다시 태어나지. 나는 다시 태어나지.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한 번도. 이신한 적 없었죠 멀었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떨어지는 작은 별 I'm y o u not g o t i n g t u t it's a o o t i n g b t I'm not a g o t i